내 이름은 윤 1994년 8월 27일에 태어난 개띠 2022년 기준 한국 나이로 29살 MBTI는 ENFJ 그리고 한국타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 이제 만 5년이 다 되어간다 한달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도전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고 작은 도전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업로드하고 있다 나와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구독자 수는 6만명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도 하고 나름대로 토크 콘서트도 열어보고 심지어 3년간의 도전 스토리를 담은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라는 책까지 출간했다. 이쯤 되면 전업 유튜버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변호사, 경찰관, 선생님, 축구선수가 장래희망이었던 우리 세대와는 달리 지금 어린 친구들의 장래희망 리스트에 항상 크리에이터가 오르는 걸 보면 나는 이 시대에 꽤나 이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직장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회사로 나선다. 하남에서 출발해 북적이는 올림픽 대로를 지나 강남으로 출근한다. 아이돌 노래를 즐겨 듣진 않지만 출근길 텐션을 올리기 위해 억지로 아이돌 노래를 틀어본다. 사실 k p o 의 진심이다. 유진스 짱! 어쨌든 나는 직장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사업기 획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전업 크리에이터가 아닌 직장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만 할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무슨 얘기를 하든 인터넷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 창작자가 되어 영상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5년 동안 열심히 갖고 온이 채널을 팽겨칠 수는 없기에 전업 대신 겸업을 택하기로 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퇴근 후에는 크리에이터로 이두 가지를 모두 하려니 당연히 시간을 쪼개 써야 하고 소위 말하는 갓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K 직장인이자 크리에이터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의 갓생 일지를 통해 공유해보려 한다 이제 퇴근이다 출근길과 사뭇 다른 텐션이다 <목소리> 이후에 아. 카드사들이 다. <목소리> 왜냐 외환카드 성장도 있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어쨌든 한 번뿐인 이 삶이 후회가 남지 않게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려는 나의 이 기록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갓생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목소리>